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네, 이렇게 기쁜 이유가 한국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해외에서 4개월 동안 나가 있으니까 어, 진짜 외로워서 친구도 너무 보고 싶고 특히 삼겹살, 치킨 엄마가 해준 음식 한국 와서 진짜 많이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물건들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샀어요 제가 한국 오자마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몇 백만 원을 썼어요 가격은 좀있다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마카오에서 유튜브를 만드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노트북도 정말 안 좋고 조명빨도 너무 안 받아서 못생긴 얼굴이 더 못생기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에큰 맘먹고 돈 정말 써서 장비들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무슨 장비를 구입 에이씨. 무슨 장비를 구입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룩스 패드라는 거예요. 조명이에요, 조명. 이게 LED 조명이라고 하는데, 쾌한 생각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먼저. 자, 여기 보시면, 적혀있죠. 유튜브 아프리카 TV 전용 명가원 LED. 룩스 패드 22. 제가 방금 뜯어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LED래요.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어 이제 뭐 카메라 삼각대 같은데 있잖아요. 장착을 시키는 거예요. 룩스패드 22 이거는 35,000원에 샀어요. 이걸로 해서 충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25,000원에 샀습니다. 일단 다 뜯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삼각대예요. 미러리스 전용하고 DSLR 전용으로 샀어요 사실 제가 DSLR에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샀냐면 이게 미러리스도 장착이 됩니다 일반 카메라도 되고요 또 높이 장착이 되고 튼튼해 가지고 밖에서 실외에서 촬영을 할때 편할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뜯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해서 줍니다 핸드폰도 같이 쓸수 있어요 자 먼저 미러리스 삼각대부터 한번 꺼내볼게요 한 봉투 아 봉투래 <웃음> 케이스 오 뭔가 엄청 튼튼해 이거는 사실 그냥 인터넷에서 삼각대 쳐가지고 샀거든요? 요정도 벌어져요 1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뭐 오, 근데 오, 되게 튼튼해요 DSLR 전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이게 가방이 괜찮아요. 쓸만하다 이거 이거 들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얼굴 뭐지? 어 우리다가. 와 신기해. 어. <웃음> 이거는 다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아 근데 너무 쓰레기장이라 가지고 창피한데.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미러리스 전용 카메라 이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가볍게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고. 와 이거 봐 대박이야. 제가 키가 180이거든요. 근데 목 가까이 와요 여기다가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니까 러 바람이 많이 불때막 이게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내 가방 같은 거를 이 고리에다가 거는 거예요 더 무겁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진짜 가벼워요 저좀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오잘 샀어 자 이게 뭐냐면 뭘까요? 그 배경지 있잖아요 배경지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집 뒷부분 이렇게 나오면 별로 안 이쁘잖아요 안에 배경지가 들어가 있어요 색깔 있는 배경지인데 그거를 이렇게 뒤에 장착을 하면 깨끗해 보이죠 그한 색깔만 보이기 때문에 뒤에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이거 이건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아 이거 빼기 너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건만 마음에 들면 그럼 용서해 줄 거야. 짜잔. 이걸 펴서 이걸로 장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맨 밑에다가 붙여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색깔이 베이비블루. 나랑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웃음> 베이비블루로 했습니다. 어, 방금 전에 이 종이는 제가 35,000원에 샀어요. 그럴 거예요. 무슨 종이를 35,000원에 사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큰종이구해요그죠 그러니까 편하게 인터넷에서 사면 돼요. 드디어 대망의 노트북이에요. 이 노트북이 진짜 비쌉니다. 100만 원 이하면 제가 말안 해요. 그것도 제가 이거 노트북 지금 두 번째 사고 있는 거거든요. 프리미어 프로로 이제 편집을 했는데 정말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놀람> 음. 주 한유. 아니, 이제 쉬어. 나 이제 쉬어. 좀 좀. 또 한국에 인상이 잘好的 주로 틀어져서 한규와 한류 명신다. 이제는 반반 반반을 진짜 잘하 진짜 힘들어 보이죠. 이렇게 렉 걸리고 힘든데 이걸로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봐 주셔야 돼요. 아니면 제 노력이 정말 헛수고가 됩니다. 돈도 지금 얼마나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하. 자 그러면 노트북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레 제일 비싼 니까오다 되게 디자인이 멋있어요. <웃음> 이 노트북으로 말하자면 레노버 노트북이고요. 가격은 133만 5천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산 이유가 저는 사실 게임은 잘안 하고 유튜브 만들려고 산 거예요. 근데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카드로 하면 10만 원인가 12만 원더 비싸더라고요. 손 떨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지금 룩스패드21을 설치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좀 약간 어둡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키면 오 생각보다 작은 루치가 맵다고 밝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오, 이게 은근히 되게 밝아요 색이 조절도 돼서 이거 뒤에 조절을 하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보여요? 색깔이 이렇게 바뀌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고 또 여기는 색깔 강도. 여기는 어둡게. 어둡게 했다가 이렇게 밝게. 최대 강도로 밝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조명빨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두개 샀어요. 제 얼굴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게 가격이 얼마나 들었냐면 거의 400만 원으로 어? 들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노트북 샀죠? 조명 35,000원 35,000원 펀 25,000원 그리고 방금 이거 적어놓은 거 말고도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 있잖아요 액션캠 요 소니 액션캠 이것도 제가 샀어요 유튜브 영상 만드느라고 뭐 마이크도 샀고 그 전에 LG 노트북도 하나 샀어요 그것도 한 거의 160만 170만 원에 샀는데 그러니까 총 합이 400만 원 조금 더 넘을 거예요 유튜브 장비가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